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삼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목수초목들을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맨투맨들 옆에서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늘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어 이게 먼저 돼야지만 이런 것들 일을 배울 때더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왜 이걸 배우지 않지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좀더 빨리 목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은 사실 이론 공부를 누가 가르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론에 대한 어떤 뭐 목공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똑같더라도 어떤 사람은 6개월 돼도 이만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9개월 됐는데 요만큼 하고 이런 개별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목공 팀장이 이런 이런 일을 해라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그 일을 그 맞춰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관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배우다 보니까 상당히 일을 배우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목수 일을 제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적게는 뭐 3개월, 많게는 뭐 9개월, 뭐 1년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A4 용지 몇 장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현장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경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1년을 배워도 실력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현장을 통해서만 일을 배우다 보니까 상당히 어, 목수에 대한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많이 많은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을 했는데 2년을 했는데 막상 목수 기공들이나 팀장이 봤을 때는 어, 정말 저 사람이 1년 뭐 2년 한 사람 맞아 저거 아니 많기는 뭐 4년 한 사람이 맞아라고 할 정도로 실력이 이렇게 편차가 되게 심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수 일을 배우기 전에 목 또는 목수 일을 하는 중에 꼭 아셔야 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좀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가 잡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목수를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오로지 저에 대한 경험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말고도 정말로 무수히 많은 목수분들이 많고 일잘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수라는 직업을 방연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셨잖아요 목표를 설정을 하셨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이까지 하는 목수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목표를 크게 잡으셔야 될 거예요 목수 그냥 기공이 될 거야 아니면 목수 팀장이 될 거야 아니면 은 전반적인 인테리어까지 더다알수 있는 어 인테리어 목수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셨을 때그첫 번째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여러분들 휴먼 스케일이 뭔지 아시나요 휴먼 스케일이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벌써 이제 이론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목공 팀장, 목공 기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론 공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통해가지고 이 이론을 자연적으로 몸에 습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배우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싶은데 그러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습득해 나가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휴먼 스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휴먼 스케일이 뭐냐? 휴먼 스케일은 우리가 우리 신체를 표준화시켜가지고 만든 치수에 대한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뻗었을 때 닿는 위치, 내가 앉았을 때의 높이, 그리고 내가 평균적으로 이제 이렇게 몸을 움직였을 때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표준화시켰던 치수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보시면 뭐 인간의 표준, 말이 손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시면은 그러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거를 왜 목소리과 비교를 했을 때꼭 배워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게요 우리가 목소리라는 게 뭐죠? 뭘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의자도 만들고 몰딩도 돌리고 문틀도 만들고 뭔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만드는 작업입니다 근데 치수라는 개념을 봤을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두 가지 타입의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전공을 한뭐 인테리어 회사라든지 디자이너가 우리한테 일을 준단 말이죠. 저희는 그 오더를 받아 가지고 일하는 입장인데 그 디자이너가 우리한테 일을 지시할 때 모든 걸 1번부터 10번까지 다 알려 줄까요? 아니죠. 저희들은 초보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오래된 숙련을 가진 목수이잖아요. 그러면 목살 목수 때 아, 여기는 북박의 의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북박의자 높이는 평균 취소를 해 드리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그는 평균 취소를 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실 때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휴먼스케일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뭐 구글에 이렇게 검색해 주면 휴먼스케일이라고 검색을 하면 은 정말로 방대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어, 공부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현장에서 몇 개월 몇년 동안 내가 몸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A4 용지 하나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목수일 현장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숙련화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수뿐만 아니라 뭐 타일, 도배 모든 게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 휴먼 스케일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목수를 배우기 전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 있어요. 현장에서 배울 때 훨씬 더 쉬워요. 하나 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칸막이 공사를 해요. 칸막이를 할때 개구부 즉 입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의 사이즈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900에 2,000배. 이문 사이즈는 매번 공사할 때보다 물어보지 않아요. 문을 설치라 문틀을 설치할 때 900에 2,000배 사이즈면 가루가 900 높이가 2,000배 그러면 우리가 목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은그계구부를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10mm 간격을 좌측과 위아래로 해서 만들어줍니다. 측면에 910 높이는 2110 이런 식으로 해가 문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먼 스케일입니다. 자 창틀을 볼까요? 1200에 아니면 900에 1200짜리 문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면 이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1200 높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 천장 높이는 몇일까요 딱 나오셔야 돼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진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준화 되어 있는 천장의 높이는 2300 그리고 붙박이자 높이는 보통은 뭐430 430에서 아니면 400에서 쿠션이 50mm가 되어니까450 평균화되어 있는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딱딱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현장에서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벌써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목수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당연히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휴먼 스케일입니다 자 오늘은 목수가 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먼저 휴먼 스케일을 공부해라 그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휴먼 스케일에 대해서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꼭 알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더 빨리 목수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